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돈이 가득 담긴 금고를 집안으로 가져온 꿈 집안이나 경영하는 사업체에 든든한 자본줄이 생길 징초 가방에 든 돈의 일부를 몰래 훔치는 꿈 가방에 든 돈의 일부를 몰래 훔치는 꿈을 꾸게 되면 비공식적인 돈으로 착각하여 공금을 횡령하거나 연대책임질 일이 생긴다. 가방을 주워 열어보니 돈이 가득한 꿈 주변의 도움으로 일이 잘 풀린다. 가족들이 둘러앉아 자기 몫에 돈을 나눠 갖는 꿈. 가족들이 둘러앉아 자기 몫이 돈을 나눠 갖는 꿈을 꾸게 되면 가족 간의 불화가 생기거나 재정이 악화되어 모아놓은 돈을 써야 하는 상황이다. 강도에게 돈을 빼앗긴 꿈. 강도가 돈을 가져가는 꿈은 현실에서는 반대로 돈이 들어온 것을 의미한다. 돈을 많이 빼앗길수록 많은 돈이 들어올 것이다. 특별상여금을 받는다든지 투자한 주식이 크게 오른다든지 아니면 사업상 큰 이익이 되는 거래가 성사된다든지 당장은 아닐지 몰라도 조만간 희색이 만면하겠다. 거스름돈을 받는 꿈. 거스름돈을 받는 꿈을 꾸게 되면 거스름돈을 받은 만큼 비례해서 재물을 잃는다. 격리가 돈 뭉치를 주는 꿈. 실제로 재물과 돈이 생기고 기쁜 일이 생긴다. 행재 물품, 선물, 일거리 등이 생긴다. 경마나 복권 등의 투기를 해서 큰 돈을 얻은 꿈. 경마나 복권 등의 투기를 해서 큰 돈을 따거나 목돈이 생겼다면 타인으로 인한 근심과 장애 발생의흉몽이다 경마에 돈을 걸었다가 크게 손해를 보는 꿈. 많은 재물과 이권이 생기고 거래, 계약 등의 안정, 후전 및 발전, 향상을 거두게 된다. 개돈을 타는 꿈. 재물, 고엄, 예금, 복권 등 암시. 개돈을 타러 가는데 버스 운전 기사가 돈 보따리를 주는 꿈. 남의 도움으로 재물을 얻게 됨. 개돈을탈 사람 집에 물통을 메고 갔지만 물이 나오지 않는 꿈. 애를못하게될 것을 예시한 꿈이다. 고인이 돈을 주는 꿈. 가까운 어른이나 연배가 높은 분에게 도움을 받게 되는 꿈. 공중에서 돈다발이 뿌려져 사방에 흩어지는 꿈. 직장을 잃거나 관제에 휘말려 수습하느라고 고생할 징조. 교통편으로 운반해다 준 보따리를 방에서 풀어보니 돈이 방안에 가득 찬 꿈. 이것이 태몽이라면 자수성가하여 부자가 될 자손을 얻는다. 부어라는 거지에게 돈이나 먹을 것을 주는 꿈 어떤 근심이나 걱정이 사라질 꿈 병에서 나올 꿈 금고에 넣어둔 뭉칫돈을 몽땅 털리는 꿈 집안의 도둑을 막거나 실물 수가 있어 근심, 걱정거리가 생긴다 금융기관의 돈을 저금하는 꿈 실제로 알뜰히 모아 은행에 저축하여 많은 돈을 장만하게 된다 개인은행 및 괴를 들어 목돈을 타고 사적인 거래를 한다 유비무한, 대책, 삶의 축적 등이 있다 금줄이 쳐 있거나 상자가 씌어진 돈을 받는 꿈. 금줄이 쳐 있거나 상자가 씌어진 돈을 받는 꿈을 꾸게 되면 씌어진 증서의 금액과 기간을 채워야 그 가치와 이득을 얻는다. 길에서 돈을 줍는 꿈. 하루 온종일 별로 운수가 신통치 않고 요모조모 근심 걱정이 생긴다. 깊은 산 바위 위에 돈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꿈. 사업이 번창하고 소망이 성취되어 큰 이득을 보게 된. 남에게 꾼 돈을 갚는 꿈. 마음의 부담이나 고민이 해결되거나 금전적 이득이 생김. 남에게서 받은 돈이 종이로 변하는 꿈. 누군가의 가압적인 명령에 의해 복종할 일이 있을 징조 남편과 돈 문제로 싸우는 꿈. 재물이 생기고 경영사가 순탄하게 발전하여 구하는 목적을 순조로이 달성하게 된다. 낯선 사람에게 돈 가방을 얻는 꿈. 낯선 사람에게 돈 가방을 얻는 꿈을 꾸게 되면 새집을 장만하거나 사업계획을 세우게 된다. 누름으로 돈을 따는 꿈. 근심 걱정할 일이 발생하고 막대한 돈을 따면 노력해서 상당한 일거리나 재물을 얻는다. 노름판에서 큰 돈을 따는 꿈. 노력한 대가로 큰 재물을 얻게 된다. 누군가가 돈이 가득 담긴 가방을 주면서 가져가라고 한 꿈. 주택을 구입하게 되거나 사업을 계획하게 될징조 도박에서 돈을 따서 기뻐하는 꿈. 재물이 빠져나가거나 사업이 난관에 부딪히게 됨. 도박으로 돈을 다 잃어 낙심하는 꿈. 사업이나 거래에서 이득을 보는 등 재물이 들어옴. 돈 타방을 죽는 꿈. 돈 가방을 줍는 꿈을 꾸게 되면 실제로 많은 돈이 들어오거나 승진하는 등 경사스런 일이 생긴다. 돈 대신 수표를 받는 꿈. 임명장, 계약 문서 등을 받게 된다. 돈 받는 꿈. 큰 돈을 받으면 돈으로 해몽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동전 또는 지폐 몇장 정도는 근심과 걱정으로 해몽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돈 상자가 열려있는 꿈. 돈이 생기거나 정신문제, 학문의 깨달음이 있고, 돈 글을 잠그면 자금의 동결, 사업 중시, 청탁불능 등의 일이 발생한다. 돈자루를 짊어지고 집안으로 들어오는 꿈. 뜻밖의 횡재를 하여 떼돈을 거머쥐게 된다. 주문생산으로 일거리가 많아 분주다사하게 된다. 공사, 하청, 낙찰, 작업 반입반출, 생산수출입, 선물, 물품 등이 있다. 돈쟁서에 관한 꿈. 실물이 아니면 약속, 계약, 명령, 권리 양, 일해방도, 선전물 등의 표상이다. 돈 훔치는 꿈. 돈과 관련된 해몽은 상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은 자신의 욕망을 상징하게 됩니다. 아는 사람의 돈을 훔치는 꿈은 그 사람과 사이가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의 돈을 훔치는 경우에는 자신의 돈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돈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몰라 찾으려 하나 찾지 못한 꿈. 돈 문제로 걱정거리가 생기는 꿈. 돈 거래를 한후 물품을 내어주는 꿈. 돈 거래를 한후 물품을 내어주는 꿈을 꾸게 되면 자신이 운영하는 직장의 사람을 고용하거나 그로 인해 재물의 손실이 발생하여 여러모로 걱정이 쌓인다. 돈더미 위에 올라앉아있는 꿈. 선심이 있으면 대기라고 악심이 있으면 크게 실패하게 된다. 돈을 계속해서 잃어버리거나 죽는 꿈. 여기서 돈은 자신의 애정을 상징하는 것으로 돈을 계속해서 죽는 것은 현재 자신이 애정에 굶주리고 있음을 나타내고 돈을 잃어버리는 꿈은 애정을 낭비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돈을 계속해서 죽는 꿈. 현재 자신이 애정에 굶주리고 있음을 암시 돈을 도둑맞는 꿈 돈이 들어온다 돈을 많이 소유하게 된꿈 만족할 만한 일이나 재물이 생김 돈을 받고 물건을 내주는 꿈 돈을 받고 물건을 내주는 꿈을 꾸게 되면 재물의 손실이 생겨 돈의 액수에 해당하는 시일만큼 걱정하게 된다 돈을 상대방에게 내어주는 꿈 가까운 시일 내에 우한이 사라지고 근심이 해소됨 돈을 세거나 재물의 장부를 점검하는 등 돈을 계산하는 꿈 심적인 부담과 갈등 및 충동이 따르고 어떤 비밀스런 일이나 명예롭지 못한 부정사항에 연관되어 장애와 곤란을 겪게 된다. 돈을 세거나 저금하는 꿈 돈을 세거나 저금하는 꿈은 갑작스런 지출이 있게 될 암시이다. 또한 변비에 걸려 고생할 조짐일 수도 있다. 돈을 세는 동안 갑자기 돈이 솔가지로 변하는 꿈 사업을 시작하는데 쓰이는 자본금이 한없이 들어가게 됨. 돈을 숨기는 꿈 명예를 얻거나 합격을 알리는 길몽입니다. 돈을 잃어버리는 꿈 애정의 낭비벽을 암시하고 있다 돈을 조금 소유하는 꿈 근심 걱정이 생긴다 돈을 주고 물건을 사는 꿈 돈을 주고 물건을 사는 꿈은 지불한 톤의 액수만큼의 기간 동안 노력해서 어떤 대가를 받는다 돈을 주고 받는 꿈 문서상의 기론이 있거나 새로운 계약을 하게 된다 돈을 주거나 금전 가치가큰 재물을 얻는 꿈 동전이 아닌 지폐 다발이나 큰 재물을 얻는 꿈은 예지몽일 경우 가업번창과 일이 순조롭게 풀려나갈 길몽이다. 동전을 줍는 꿈은 계절에 따라 다른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겨울철에 동전을 줍는 내용의 꿈이었다면 불길한 일이 생길 조짐이므로 주의를 요한다. 돈을 지불하고 물건을 가게에서 사는 꿈 어떤 일거리를 부여받았을 때 꿈속에서 산 물건의 대소에 따라 그만큼의 이익을 얻게 된다. 즉 물건을 많이 구입할수록 많은 이익을 얻게 된다. 돈을 훔치고 경찰에 쫓기는 꿈 돈을 훔치고 경찰에 쫓기는 꿈은 현재의 심리상태를 반영한 꿈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스스로의 행동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심리입니다. 돈을 훔치는 꿈 깊은 일이 생길 길몽이다. 돈이 가득 담긴 가방을 얻은 꿈큰 돈이 생기거나 집을 사는 등 재산이 될 만한 이익을 볼 진처 돈 꿈의 몽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